네, 저는 네그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 주유소에 들려서 주유를 하려는데 큰소리가 들려서 살펴보았더니 고객으로 보이는 듯한 사람은 꽤 화가 난듯 보이고 주유소 직원으로 보이는 듯한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혼유사고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예전처럼 차의 겉모양만 봐도 유종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이런 혼유사고가 제법 생긴다고 합니다 간혹 어쩌다 보면 아는 분의 차량을 빌리거나 또 렌트카를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차가 아니다 보니까 주유를 하긴 해야 하는데 휘발유차인지 경유차인지 유종을 몰라 난감한 경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휘발유차, 경유차를 차 안에 앉아서도 쉽게 유종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브 주유소의 혼유사고는 휘발유차량에 비해서 경유차량에서 주로 발생이 되는데 이유는 연료주입구의 구멍과 주유기의 노즐 크기 때문인데 경유차의 연료주입 있고 구멍의 지름이 휘발유 주유기 노즐 크기보다 크기 때문에 쉽게 주입이 가능해서 잠깐의 부주의로 혼유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더큰 거지. 그럼 만약 혼유가 된 것을 운행 전에 바로 알아차렸다면 다행히도 혼유가 된 것을 비워내고 다시 주유를 하면 되지만 대부분은 혼유가 된 것을 파악하지 못한 채로 운행이 되다가 이상 증상을 확인하고 그때서야 혼유사고를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차 안에 앉아서도 유정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주도록 할게. 그 쉬운 방법은 바로 자동차 계기판에 RPM을 보면 휘발유차인지 경유차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왼쪽은 휘발유차의 계기판이고 오른쪽은 경유차의 계기판인데 차이점을 알수 있을까? 휘발유차량의 경우는 엔진을 보호하는 구간인 레드존이 6200부터 시작이 되고 경유차량의 경우는 레드존이 4700부터 시작이 되게 돼 있지 그러니까 결론은 계기판의 RPM이 8000까지 설정되어 있으면 휘발유차량이고 RPM이 6000까지 설정이 되어 있으면 경유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어때 동티뷰? 차 안에 앉아서도 쉽게 유종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잠깐 방심하고 생긴 혼유사고는 커다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유하기 전 다음 세 가지만 잘 지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유 전에는 시동을 끄고 주유소 직원에게 유종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두 번째, 주유기의 노즐 색상이 노란색은 휘발유, 초록색 혹은 검은색은 경유로 통일된 것이니까 미리 알아두고 세 번째, 혼유가 되었을 경우는 절대 시종을 켜지 말고 또 주행 후 혼유 사실이 확인될 경우를 대비해 증거가 될수 있는 영수증을 꼭 챙기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가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투뷰.